안녕하세요, 고구마순 나물 만들기, 고고! <웃음> 난리네. <웃음> 아, 이무 <이거> 웃겨. <웃음> 이게 얼만큼이야? 이거? 몰라. 그냥 내가 가을에 음. 뜯어서 말려놓은 거야. 보름에 해먹으려고. 가을에? 응, 음, 잘 말려졌지? 음. 깨끗해. 뜨거운 물로 일단 담가놔야 돼. 뜨거운 거라고? 응. 음. 미지근한 거? 응. 음. 아니 더 뜨거워도 되는데 수도꼭제어요 이게 이렇게 나오네 뿌리면 삶아야지 다 뿌렸어? 응다 뿌렸어 한나절 뿌렸어 쌀뜨물 음, 쌀뜨물 하얀 쌀뜨물 쌀뜨물 <웃음> 좀, 쌀뜨물 쌀뜨물 <웃음> 말이 바르면 안 되냐? 바르면 음. 안 되면 어떻게 해? 좀더 보세요 잠길 정도로. 매실을, 한 컵, 이 매실이, 그러니까 물눈 역할을 하잖아. 음. 그니까 매실을 이렇게 부어줘야 돼. 그래서, 이렇게 앉히면 이제, 이렇게 끓이는데, 이 종이에 딸랑딸랑딸랑 한 5분 정도 울리면은 불을 꺼야 돼. 5분 됐어? 음. 내려놔, 이래. 김 빠질 때까지 놔두면 돼. 김이 다 빠졌어. 음. 이정도로 물러야 딱 좋아. 이제 이게. 어, 끓이니까 많네. 응? 어? 되게 많은데? 많아? 많아야지. 음. 한두번이체갖고 물에다 담가놓으면은, 지가 또 퍼져. 아, 이렇게 담가놔야 돼? 응, 음, 한나절 정도 담가놔야 돼. 됐어. 됐다. 야 하나 가득 됐네. 고구마스 많이 뿌려올라, 작가보다. 어. 아니, 이게 뿌려서 이제 부드러워, 요 이렇게 쭉쭉. 완전 많아졌네. 손으로 문지르면 이게 뭉그러지잖아. 근데 음. 처음부터 너무 많이 뭉그러지, 삶으면 나중에 볶을 때 너무 뭉그러져가지고 안 돼. 이게 다 볶는 게 아니라 음. 좀만 보고 먹으려면 볶을 거야. 나눠다가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. 그러니까 이거 볶으면은 어, 나중에 또 해먹고. 음. 이게 꼭 짜서 냉동실에 올려놨다가 두고두고 해먹으면 돼. 아까 혔으니까 두고만 쳤어. 식당도 아닌데 하루 종일 요리에요. <웃음> 식당보다 요리를 더 많이 하는 것아 <웃음> 마늘을 넣어주고 네, 국간장 짠 짤까봐 이정도만 넣어줄게 들기름은 좀 많이 들기름도 네, 없네요 얼마. 그리고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음. 이건 새우하고 어, 메르치하고 볶아가지고 빤거예요 이게 천년 조미료 천년 조미료 음. 좀 부드럽게, 이렇게 많이, 이렇게 주물러줘야 돼. 그래야지 음. 양념이 잘스며들거든 봐봐. 음? 좀, 좀 뭉그러지잖아요? 음, 아, 뭉그러지네. 응. 이래야 돼. 너무 처음부터 많이, 음. 빨면 뭐, 이렇게 주물러면 다 뭉그러져 보라고. 음. 맛좀 봐야 돼. 여기에는, 물을 좀 부어서 끓여야 되거든. 기름에 막 볶는 게 아니라. 음, 물에, 물에다가? 음, 물에다 이렇게 하는 거야. 좀더 넣을까? 이렇게 해서 키히고 밑에 국물 좀있게그 은근한 불로 불을 약불로 은근히 졸여야 돼 볶아야 돼 이렇게 끓으면은 이렇게 한 서너 번 음. 드적드적 해주면 돼 이게 고구마는 푹 삶아진 거니까 양념을 이제 고구마에 배라고 이렇게 끓이는 거야 음. 이럴 때 파도 한 파를 좀 넣어주고. 야, 이것도 많다. 어? 이것도 많아. 많아. 많많아. 음. 잠깐 또 보다가 또 뜸들여? 금방 금방 할 거야. 음. 한몇분 뜸들여? 한1분 정도 하면 되지. 1 분. 음. 간좀 보고 됐어요? 음, 맛있다 불 끄고 오랜만에 보네 누구지? 음, 걔를, 걔를 고소하라고 빠서 넣을거야 그리고 참기름으로 마무리 이러면 맛있는 고구마 마무리 완성됐어요 음 끝났군. 음. 자 이제 드라마를 보러 가세요. 재밌게 <웃음> 그 <밑에> 드라마를 보세요. <웃음> 이거 담아야지. 응 접시에다.